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그 깍두기 예, 무 6개 가지고 3개는 어, 적국이 필요 없는 깍두기 또 3개는 적국이 필요한 깍두기 이렇게 담을 거예요 좀 크게 이게 물이 빠지면 좀절어지더라고절어지면 우리 친구가 이거 농사지었다가 준무데 엄청 크네 무가 별로 달지도 않네 이 무가 왜 맛이 없지? 맛이 없어? 응. 달지도 않네 별로 소금 한 국자 정도 넣으면 되려나 이정도 넣으면 될것 같긴 해 살짝만 절그면 되니까 이게 느수가 느수가 한 숟가락 하니까 잘 안하니까 잘안 뒤집어질라 그다 됐어? 이렇게 하면 절거져 이제 이거를 여, 무가 6개니까 어? 똑같이 놓아야 돼. 국물이 많이 생겼네 반 정도 여덟 국물을, 이 물을 반 정도 따로 담아놓고, 마늘, 이렇게. 크게 두개 정도만, 생강 조그맣게 하나만 깨. 고춧가루, 국자로한두 개? 하면 될까? 적으면 또, 더 넣고 이건 소금 소금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 싱거운 것 같아 그래서 먹어보고 또 소금을 더 넣어야 되니까 이게 대파가 대파 김치인제 대파를 많이 넣을 거야 대파 아니 그 어, 뭐지 응 대파 파가 4개니까 반반씩 이렇게 굵게 썰어서 피가지고어 응, 도마가, 도마가 피었어. 왜 피지? 금 마루가 따뜻하니까 그런가봐. 집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? 응 음, 집이 너무 따뜻하니까. 얘는 안 피는데 얘왜 얘만 피지? 비 거네. 저건 안 피었어. 이게 더 비싼 건데. 음. 일단 부숴줄래? 이거? 응. 어. 이게 빨간데 얘한 명은 이렇게 빨갛게안 나오더라. 나 요거는 지금 빨갛게 나올 거야. 그래? 저번에 먼 첫. 다른 게좀 그래서 응. 내가 이걸로 찍는 거야, 그냥. 색깔을 찍는거라서 응, 색깔이 힘들더세가이나와 응. 엄청 빨가잖아, 이 어, 빨간데. 응. 먼저 본 것도 약간 누렇게 나와가지고 왜 누르냐고 그러더라고. 이번 고춧가루 빨게. 응. 카메라, 카메라가 색감이 다 다르니까 아 하하 옛날이 이거는? 아니 뭐 하나 또 잊어먹었어 아, 왜 이렇게 잊어먹을까? 아. 눈이 안 보이면 잊어먹어 눈이 안 보이면 또 썰어? 어, 썰어야지 이거 갓, 갓을 넣어야 되는데 옛날 눈이 안 보이면 이렇게 잊어먹은다니까 나오고, 나오고. 음 이게 음. 이게 젓갈 젖갈, 젓갈이 필요 없는 깍두기는요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시원한 맛으로 어 너무 빨라다 이거 좀 먹어 보고 간이 맞나 이게 달짝지근 해야 돼음 젓갈 안 들어가도 맛있네. 이거? 좀 싱거울 것 같아. 좀 싱거워서 소금을 좀 살짝 히 넣어야 되겠네. 너무 싱거워서. 음, 딱이야. 응, 음, 빨개? 빨개. 깍두기, 이거는. 아 어, 물을 달아있게 씻어갖고 국물 생기게 다른 김치를 넣었는데 깍두기는 넣으면 안 돼. 여기서 물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럼 넣으면, 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양념이 다 씻혀져가지고 깍두기가 맛이 없어 보여.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, 이대로 놓고, 국물을 조금만 남겨야 되겠어요. 너무 많뭐 국물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남겨야지. 여기도 똑같이 마늘 크게 두 개, 어, 생강은 적게 한 숟가락. 네. 예. 그리고 여기는 새우젓. 새우젓을 좀 넣어야 돼요. 새, 새우, 무에는 새우젓 들어가니까 더 맛있더라고, 새우젓. 여기 멸치 액젓. 한 150만 넣을게, 짤까봐. 이것도 두 국자. 두 국자 하니까 빨간해. 닭 넣고, 대파 넣고. 먹어볼게. 간이, 약간, 무가, 간이, 심심하니까 좀 짭조름 해야지, 처음에는. 음, 썩 됐어. 음, 썩 됐네. 음, 맛있어 보이지 않냐? 뭐 아~~,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, 맛있어 보여 <웃음>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.. 맛있어요 자이 간이 딱배면은 맛있을 것같아 지금 하나 먹어도 색이 너무 좋은데? 응? 음? 색감이 응응. 음, 꽃가깔 음, 음, 음. 음. 색깔이 야 태양초처럼 음. 되게 좋은데 어떻게 담은 걸는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보이더라고 오늘 그 깍두기를요. 이게 두가지를 담아 봤는데요. 이게 젓갈 안 들어간 거는 이게 시원 달달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고 이 젓갈 들어간 거는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. 그래서 맛이 좀 이렇게 먹는데 좀 틀리더라고.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아 봤네요. 감사합니다.